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시 운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집은 많지만 좋은 입지는 참 드물죠? 저도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요즘 참 힘드시죠? 잠시 힐링 좀 하시죠? 마치 외국 전원 마을에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평평한 대지에 길게 늘어선 그림 같은 집들 정말 간만에 보는 귀한 풍경이더군요. 먼저 위치부터 좀 볼까요? 여긴 연예인 윤상현 메이비 집그 아랫마을이죠.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매물조차 귀한 이 동네 꼭 여길 들어와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으로 입지를 유심히 살펴보란 얘기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지 왜 지금도 계속 오르는지 또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체크할 것들은 이렇습니다 여기 지하철역은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 또 서울 가는 버스는 어떤 게 있지? 역시 초중고는 다 모여 있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 거지? 아파트가 많으니 당연히 대형마트도 가깝겠지. 종합병원까지는또 얼마나 걸릴까? 호재 다른 것보다 악명높은 김포 지하철. 이 운양역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은 없나? 자, 이 정도면 이 마을 분위기 대략적으로 파악되셨을 겁니다. 이제 아까 떠올랐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다니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날씨도 좋은데 저랑 같이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실까요? 마을 중심부에서 김포 골드라인, 운양역까지 고작 500m 이것 하나만 봐도 척하면 척이죠 장기동 전원마을처럼 빼곡한 인프라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버스요 이 노선들 보시죠 서울역, 강남역, 인천공항까지 버스로 한 방에 다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차가 가장 빠르겠죠 여기서 김포 한강 i c 까지는 고작 1km 이렇게 빵빵한 교통편 문제는 출퇴근길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보죠 아파트로 둘러싸인 마을답게 초중고도 예상대로 다 모여있습니다 하늘빛 초중학교 청수초와 김포제1고가 보이네요 또 최근엔 김포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서는 상황 이렇게 되면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 <웃음> 병원은 운영동에서 본 종합병원 그대로입니다 살짝 거리만 좀 바뀌었죠? 뉴고려병원이 14km 14분 거리에 김포우리병원은 5.3km 차로 11분만 가면 있네요 역시 엎어지면 코 닿을 때죠 노후에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한다는 염려 여기선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지만 큰 마트는 현재 근처에 없습니다 킴스클럽, 하나로마트 등 중급규모 마트들이 군데군데 있을 뿐이죠 뭔가 쇼핑이 좀 아쉽다 하시면 차로 10분 나가세요 바로 이 롯데마트가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겉보기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평화로운 마을 하지만 출퇴근 시간만 되면 상황은 급반전 평일 오전 8시 김포 골드라인 상황입니다 정말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운양동, 장기동 두 지역 인구가 상당합니다 2019년 통계청 지표를 보시죠 운양동 4만 6천여 명 장기동 4만여 명 장기본동 3만 5천여 명 이렇게 인구는 많은데 보세요 열차는 에게 딸랑 두 칸? 이러니 지옥철이라 불릴 수밖에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역시 광역고속철도 gtx 뿐 운양역 바로 전 정거장이죠 장기역에서 출발하는데요 목적지로 말들이 많지만 일단 들어서기만 해도 숨통은 좀 트이겠습니다 또 운양역 사거리엔 이런 환승센터와 주차장이 열심히 공사 중 어떻게든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출퇴근 러시아워 때문 만일 여기서만 자유롭다면 크게 거슬리진 않겠죠 자, 어때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수 있으신가요? 아, 저라면 어땠을까요? <웃음> 이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 마을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